안녕하세요, 가방입니다. 지금 로블록스에서 게임 1위 바로 두고 두고 두고 두고 두고 두고 두고 두 도어스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요, 백 게임 문을 열고 나가면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중간 중간에 괴물들을 피해가면서 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도어스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공공아! 잠깐만, 뭐야? 굽구려! 음. 또 웬일이야? 나이 게임 진짜 잘해! 어? 내가 좀 도와줄게! 나도 이 게임 잘하게 근데... 나도 MC 해볼래! 아너 진짜 잘한다는 거지? 아 좋아!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공굴과 함께 같이 게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Let's 레츠고! Go! Let's go! 야 코봉 일리 와! 봐봐봐! 이게 뭐야? 어? 이거 문인데 자물쇠가 잠겨있네? 어떻게 해야겠어? 열쇠를 찾아야겠지? 그렇지! 그럼 열쇠는 여기 있지! 와너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나 믿고 따라와 알았지? 어 알았어 자 문을 열고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야너 근데 너 되게 신났다 하하하 <웃음> 내가 잘하는 거니까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어 서랍장들인데 이 파밍을 하면 되는 거야 아 파밍? 어 여기 보면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 이거 라이터 보이지 라이터 같은 거어 이건 나중에 어두울 때 쓰면 되는 거지 아, 어, 야너 완전 고인물이다 어린 물까지, 와! 씨! 야, 너, 도놀랜 거야? 어, 미, 미안. 아 어, 나도 저건 처음 겪는 일이라. 너 되게 잘한다며! 아이, 자, 잘했었는데. 자, 일단은 빨리 물을 나가자. 파밍도 파밍이지만. 자, 조심해야 될게 있어. 뭔데? 일단은, 조명이 깜빡깜빡 거리면 첫 번째 괴물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괴물 나올 때 숨어 있어야 되니까! 그냥 날 따라하면 돼. 알았지? 어, 알았어. 어, 어? 온다 온다! 숨을 준비! 숨을 준비! 숨어! 우와! 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와 나와 나와! 나와! 하, 하, 나와! 오래가쳐 있으면 데미지를 입어! 우와! 뭐야 금방! 이런 개물들이 여기 아주 많아! 나날 따라오라고! 야너 진짜 잘한다! <웃음> 자! 어때? 아주 무섭지? 와 근데 그 괴물 눈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어떻게 죽지? 아 죽는 거라고? 아 여긴 없고 여긴 없고 자 밴드! 어? 여깄다 잘 찾았지? 오야너좀 한다? 고마워 자 어? 뭐야? 어? 저기 저 공사가 부실 공사야. 응. 잘 부실공사야 잘봐고봉아자 직진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거미가 분명히 나올 거야 거미? 어떻게? 거미를 쳐다보면 내 몸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 빨리빨리 쳐다봐야 돼. 알았지? 어 알았어. 잘 들어봐. 수, 수. 소리가 나면 거미가 오는 거야. 알았지? 와너 진짜 되게 잘한다. 가자. 조영재. 어 알겠어. 야 열쇠 찾아. 뭐? 열쇠 찾으라고. 열쇠. 알겠어. 아! 늦었잖아. 아 진짜 진짜. 어, 찾았다! 찾았다! 하하하 가자 가자 거봉아 자 거미 소리가 남지 거미 쳐다봐야 돼! 어이, 알았어. 어, 알았어 이 방은 뭐야? 자 이봐 여기는 그림을 맞추면돼 똑같은 뒤에 모양과 그림을 딱 맞추면되는 거지 오야너 진짜 대박이다 멀리 뭐놀 가지고 자 이렇게 맞추면 차량 우와! 비밀이 뭐냐? 그래 빨리 따라와 들어다 조심 숨을 준비 소리 안 들리지? 어숨어 나와 아와 너가 내 숨죽을 뻔했어와 아! 아! 아, 뭐야 와와 거미 나오면 어? 거미를 찾아볼래? 알았어 아 좋은 아이템이 안 나오네. 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길을 잘 찾아? <웃음> 나공구력이잖아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인데? 그러니까! 어! 깜빡이다! 조심! 준비! 온다! 숨어! 나와! 너무 오래 있으면 데미지가 다르니까? 아 반창고로 먹어야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야! 나물씨 있어! 아 그럼 어을때네가 비춰. 꺼, 꺼, 꺼, 거절지, 거절이다라, 거절이다라. 알죠. 자, 이제 중간 보스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 눈알들 날 쳐다보고 있어. 아, 모두 내 팬들이지. 어. 아, 미친 거 같아. 뭐야? 중간 보스야. 자 달리면서 슈퍼 드 키를 눌러면 미끄러 미끄러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슈퍼 드를 눌러야 서서 달려야 돼. 빨리 간다. 자, 어디다? 어, 뭐야? 저거 뭐? 버스야 달려있다라 고마워! 알았어! 슈퍼 부 슈퍼 0 다시 한번더 누르고! 알았어! 슈퍼 부 슈퍼 0 다시 한번 누르고! 아! 저거 른쪽 오른쪽 오른쪽 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와 너무 힘들었어. 자 가자 고봉아. 빨리 와. 어? 어. 네가 말했다 그 괴물이구나. 그래. 자 앉어. 앉어. 책을 찾아 알았지? 어 알았어. 조심해. 어. 오케이. 이쪽으로 올라와. 가자. 어! 고봉이 해. 네가 해 봐. 아, 어, 알았어. 01 고고고. 그렇지. 와잘했다 잘했어, 고봉이. 와, 짜릿해. 귀여운 여자. <웃음> 고봉아, 너랑 같이 하니까 <아차니까> 든든하다야. 아, <웃음> 왠지라야. 공구룡. 너 되게 착해졌다. 아, 이 게임을 하려면 다 그렇게 돼. 기술 온다! 카메라. 조심! 숨어! 나와! 벌써 63번째 방이야! 자 알지 여기? 중간 버스야! 아닌데? 아 미안 내가 너무 긴장했다 <웃음> 정신 안 차리면 SCP 재단을 간다 야그더 무섭다 야 지금부터 긴장해야 돼 알았지? 어, 알았어! 얼마 안 남았다! 자, 따라와! 어, 조심 준비! 어, 알았어! 소리를 듣고. 어, 온다, 온다! 어, 커목이 잘하는데? 아이, 기본이지. 아, 이제 이 눈알들은 볼 때마다 긴장이 되네. 자, 이제, 여 중간 보스가 나올 것 같거든? 아, 진짜? 야, 꼭 살아남아야 돼! 아, 알았어! 이번에야 죽이고 말겠다! 하아! 가자, 커버가! 길 찾아라! 왼쪽! 오른쪽! 아, 오른쪽이 아니고, 가운데! 저 왼쪽! 자, 왼쪽인데, 오른쪽으로 갔구나! 바보같이!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죽어! 간다! 구멍에 살았니? 어, 나 살았지! 죽었어! 아 나도 죽었다, 야. 조심! 조심! 온다! 자! 여섯 번 정도 반복해야 돼! 자 천천히! 됐어! 어 진짜? 와너 잘한다! 아나 기분이지! 야 사실 바지 오줌 쌌어. 너, 데 쪽마까 걔는 새로운 괴물이다. 그 처음 봤지? 어. 야 이제 98번 방이야. 다 왔어. 자 코보가 일로 와봐. 어? 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잘 봐.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100번째 방이야. 어? 진짜 우리 온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주 착했어. 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이기는 게임이야. 와 진짜. 잘하자. 해치. 해치. 가자 코보아. 어? 여기 발전기야. 아드체! 자 가자! 간다! 마지막 버스야! 고봉아! 아또 쟤야? 아우 짜증나 박물관에 있던 애쟤 아우 짜증나 진짜 도서관에 있던 애쟤 진짜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호이직아! 어? 야키 얻었어 고봉아! 살아있는 거야 우리 구멍이 어디 있는 거야 아+ 코하 아! <웃음> 구멍이 죽었다 코이 구멍이 죽어다 불쌍한 놈 내가 네 목까지 할게 구멍아 문자를 풀자. 안 들어온 데를잘 기억해야돼 8 6 7 10자 마지막 6 9 이. 됐어! 오케이 지 가면 돼 조심 조심스럽게 고아 아 깼다 깼다 <웃음> 아이 코봉이 두고 건좀 미안하지만 아, 어쨌든 급한 그 왕께서 나이스 하하하아 <웃음>